너무 솔직한데? <웃음> 아 그런거 좋아요 그런거 좋아져 발은 넣고 무서워 다리 <웃음> 사나고 새 무서워 빨리 떠나고 싶어 다시안 온다 개놈들아 다시는 안 온다, 온다. 오쉿 내려 내려 내려 내려. 아이고. 터터터 내려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내려. 빨리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내차아다다야씨다돼요알았나빠나빠다 아, 네, <웃음> 아, 아. 아이고. 그, 이건 아니냐고? 아미안해 와, 아아 근데 범위가 컸구나 구역.. 구역으로 할게요 네 구역 빨리 빨리, 빨리. 오에 타자한명한 한 명만 구역하고 해야 될텐 아니 세 명.. 아네명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가 응. 차 안에 있는 아이템이 다 증발했어 뭐 있는데 차 안에? a k 로 d <sus>